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전빈입니다 지금 어디에 왔느냐 고카푸에 왔습니다 고카푸 10주년 올해 마지막 박람회 하는 장소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25일 금요일부터 11월 27일 1월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레드멤버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카프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고카프 레드멤버로 선정이 되어서 웰컴 기프트도 이렇게 봤고요 내년에 그거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카프 구경하러 바로 가시죠 어... 보시면 음, 여러가지 예쁜 이런 조명들이 있고요 골제로 이런 골제로 바랑 이런 가시 파네요. 이렇게 놔야 되나 보나. 이렇게 놔야 되네. 칸델라 타공판들도 이렇게 있네요. 어, 이런 것들. 칸델라 타공판 이렇게 있고요 골제로 제품들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의자 이런 스텐으로 되어 있네. 이거 집 집디체어라고 합니다. 29만원. 집디체어. 집디체어. 오, 이거 되게 유니크하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와, 이것도 되게 멋있다. 테이블. 테이블도 되게 멋있네요. 근데 그 가격은 뭐 써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가격은 써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제로가 지금 53,000원에 팔고 있고, 시그널? 시그널이라는 그런 것도 지금 135,000원이래요. 시그널이 뭔지는 모르겠어. 스윙, 133,000원. 이 시그널이랑 스윙이 뭐예요? 시그널 스윙. 시그널은 네. 유거예요. 이게 시그널이래요. 네. 아, 캔델라 어, 같은. 캔델라는 좀 작은 사이즈. 아, 시그널은 저희가 만든 거는 좀큰 사이즈. 아, 이게 좀빅 사이즈. 이 앞에 타공판 바꾸시게 되면. 음. 아, 아까 말씀. 아, 아 타공판. 네. 스윙은 뭐예요? 그럼 심지는 아니고. 네, 녹턴 혹시 아세요? 아, 녹턴은 모고겠는데 네. 이런 콜릿 형태로 나오는. 녹턴 아. 동으로 만든 제품들 이 같아요. 이런 동으로 된 물병, 파우치, 그리고 이런 그런 어, 것들도 있고요. 어. 야, 이런 거 30만 원 정도 하네요, 이런 거. 오라이팬같이 보이는데 30만 원 정도 하고요. 캠팔도 있고요. 네. 동제품들, 동제품들이 동제품들좀 많이 있네요, 여기. 텐트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캠팔도요?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250, 185만 원. 네. 그냥 색상만 다른가요? 네, 색상은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잔팔입니다. 185만원, 한 250만원이래요. 오, 야, 멋있다. 지금 여기 홀잭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한 4, 4m는 4안될것 같고, 한 3m 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홀잭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화목난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잔팔. 엄무 멋있네요 와, 이, 저 색깔은 많이 봤는데 이 색깔은 탄색깔은 처음 본것 같아 그래가지고 멋있네요 구매 링크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이렇게 나오네요 구매 SLT 서울기현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많이 보던 이제 제커리 파워뱅크가 있네요 이게 몇몇아트예요 1000W를 10, 쓸수 있는 배터리가 네. 그 안에 들어가니 얼마 거. 정도 하죠? 요거는 할인해서 134만원짜리가 1 116만 아, 116만원. 116만원. 아, 한시간에 1000W를 했잖아요. 네. 자, ST 피크닉카라는 네,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런 겨울철에 의자에 덧대는 이런 소재들, 어, 이런 담요들 이렇게 있네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국화프 특가로 저게 3만원짜리가 이렇게 있고, 어, 이거 금액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모양별로 되어 있고, 담요 느낌, 부들부들한 담요 느낌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느낌 되게 좋네요. 이 느낌. 어, 이 느낌. 좋네요. 이거 그 와디즈 펀딩도 했었나봐요. 어, 좋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서 보시고요. 자, 림블 블랭킷입니다 림블 블랭킷 여러 가지 이제 블랭킷들이 많이 있고요. 의자에다 이렇게 쌓아서 방한할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발매트. 나심적인 발매트래요. 침대, 저 텐트 들어가기 전에 앞에다가 대놓고 발 닦고 들어가시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행사가 만 원, 만 원으로 하고 있네요. 이거 괜찮네, 이런 거. 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발매트 만 원. 매트들도 많이 있고, 블랭킷들이 많이,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시고 이거는 찻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주장이 많아. 많아서 여기 또 발매트 2만 원. 요거는 좀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푹신푹신하고 두께가 좋네 자, 그래가 캠핑입니다. 그래가 캠핑은 어, 캠핑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여기는 무슨 이벤트를 하나 봐요. 아, 어, 이런 저런 스티커 주시는 이벤트를 하나 봐요. 다른 데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럭키 이거를 뽑아서 이벤트를 하나 봅니다. 오, 뉴. 오, 뉴. 좋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저희는 발열되는, 발, 온열 매트랑 온열되는 네. 침낭이 섬유 아, 침낭도 온열이 네, 돼요? 여기 안에 아. 발열체, 저희는 탄소 면상 발열체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 면상 발열체가 침낭에 몸에 직접 갖는 부위에 세 군데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혹시 볼수 있을까? 요 네, 네, 네. 이게 만져보시면 열이 올라와요. 아, 네, 네, 보조 배터리 네. 주머니가 음. 있어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음.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음. 버튼을 통해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아. 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네. 네, 여기 보시면 색깔에 따라 온도랑 지속시간이 아, 나와 있어요. 저온화상 네. 때문에 저희가 지속시간이 다르고요. 세 군데 등, 엉덩이, 발 이렇게 세 군데에 발열이 되는 게 들어가 있다고 네, 탄소로 된 몸상 발열체가 들어있어요. 천이 아니라 면이어서 음. 이물만도 적고 음. 전자파나 이런 데도 안전하고 음. 여기도 들어가 있고? 네, 여기에도 아. 같이 매트 기존에 침낭이 아. 있으시거나 침대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트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얘는 1 9 0 x 7 2 1 9 0 x 7 2 여기 아. 침대 사이즈이 정도 사이즈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스입니다 현전산업부스.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변신이 되는 버너인 것 같아요. 어, 가스 버너도 되고 가스 오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가스 오븐 세트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은 일반 버너로 쓰시다가 네.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은렇게 아 사용 가능하구요. 네.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은 가스 오븐으로 사용 가능하죠 어, 아, 가스 오븐도 되고, 날로도 되고, 네, 일반 번너도 되고. 몸통 하나에 이제 다 내는 제품인데, 뭐, 다리는 펴서 쓰셔도 되고, 꺾어서 아. 쓰셔도 되고. 아, 이게 날로, 다리 핀 네, 거고? 네, 이게 아, 이렇게 날핀 거죠? 네. 쓰시고, 테이블 위에서 음, 요거 하나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될까요? 날로를 쓰면? 어, 파세코나 이런 날로만큼은 아니에요. 절기 때, 음, 음, 혼자 낚시하신다. 음, 음, 그런때 쓰면. 음, 음, 음. 이게 기를 데피고 하는 역할은 아니야. 이 이석화스 어느 정도로 쓸수 있어요? 같은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정도. 최대로 들었을 때. 음, 음. 큰거 있잖아요. 네. 한 3시간 정도. 아, 어, 3시간 정도. 좋았네. 어, 이렇게 날로로 간단하게 쓰기에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하나로 어. 예. 네. 금액이 세트가 23만 원 정도. 네네네. 지금 행사가로 여기서 네. 네. 에, 에.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자, 코드 26 부습니다 코드 26부스는 이런 이 위치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찾다 보면 카트, 외관형 카트가 이렇게 있고요. 두 개가 붙어있는, 카트가 두개 붙어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같아요. 어, 이거네,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아. 이, 부, 이 제품이 일단 2단 이렇게 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스노포켓도 있고, 어, 스노포켓. 어, 하드 쿨러도 여기 있네요. 하드 쿨러는 얼마, 아까, 금액은 안써 있습니다. 하드 쿨러도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 냉장고, 코드 26 냉장고도 있네요. 9원이고요몇리터예요얘는 60리터. 60리터, 69만 원이요? 얘는 45리터. 45리터? 59만 원 59만 원. 보관가방이랑 카트랑 같은 거. 있어요. 아, 보관가방이랑 카트까지? 네네. 아, 찮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 그 선풍기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코드이시면 이거 리모컨이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리고 키고, 라이트를 또 이렇게 키고, 이런 식으로. 예쁘죠? 선풍기가 5만원. 5만원입니다, 5만 이게 지금 온풍기인 것 같은데, 온풍기 지금 2만 5천원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색상이 되게 이쁩니다. 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프라는 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비니들, 겨울철 비니들이랑 넷 워머, 이렇게 좀 있고요. 어... 그런거 많이 받쳐요, 우리. 이런 거. 예, 산행 다니시간나 백패킹 하실 때 쓰실 것들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든지 워머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어,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마스크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품이 요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제품입니다. 접으시면 이렇게 쿠션으로 쓰고 이것도 그러면 따뜻함이 이 상태에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열선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아, 음, 전기 담 열선이랑 이렇게 전기 담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16만 9천 원이구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어. 애견 캠핑 의자도 이렇게 있으면. 그이 세트가 지금 9만 9천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두개삼각도 어댑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9,000원 파이픽스라는 부스입니다. 여기도 소화기 소화기인가요? 네 저희 이거에 지금 스프레이 형으로 나온 소화기거든요. 아. 사용하실 때 흔들지 말고 그냥 아. 페스처 그냥 네.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음. 네, 아, 그냥 바로 네, 한 번만 다시 해 주실래요? 아, 거기서 바로. 저 사거리는 3 m 에서 4m 정도 나가 혼자 4m야. 소화약계 다사용시간이 25초 정도. 어. 1 8 0 0 0원인거예요 네네. 저쪽에 똑같은 게 11,000원에. 저거는 받으려고요. 일단 저희랑 차별점이 있는 데 네. 저희가 석유날로 화제를 국내 최초로 받았거든요. 아. 그거를 다아 받고, 이제 형식 승인까지 다 받고. 네. 다성역소까지 받은. 아. 석유날로 조금 또 여기가 네. 특화가 되는. 다 석유 하나 쓰니까, 많이 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타사랑 대비했을 때는 용량이랑 이게 음. 제제 음. 차별 안 됩니다. 음, 용량도 여기가 좀더 커보이기는 해요, 네, 아까보다. 네, 여기가 549g이 들어가고 음. 다른 타사는 400g에서 300g이 음. 거의 안들어가 고맙습니다. 네. 습불 자동불판 봉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판 갈아주는. 이야. 저 단로 갈아주는. 좀. 어 판도 갈아줘요? 보세요, 이기 여기 판을 여기가 네. 네. 탔어요. 네. 그러면은 아 여기 이렇게 이제 한 판이 딱. 이렇게 하고. 네. 이야. 기능이 되게 다양해요. 네, 네, 네. 아. 아. 아. 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Yeah.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고기가 덜 타고, 그여 있어요. 어, 여기다 이제 수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넣서여기다 넣고... 하는 거죠. 그러숯그리니까 숯이 있어요. 아, 숯을 넣고. 이 어, 이거 전기는 얼마 먹어요? 전기는 5트 휴대폰 배터리 있죠. 아 오 그래요? 아니면 일반 그냥 그 오버폰 그냥 꺼져도 되고 어, 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요거제희 32만원입니다 32만원? 본체 가격만 어... 나머지 부서금도 좀있뻐요 봉구리 하리디 벤트 32만원 가방, 뭐 접시, 봉 추가 구매 이런 게또 있다고 합니다 맹글로브라는 모습입니다 맹글로브 지금 고카, 고카포에서만 20%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어, 이거 양념통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념통 일곱 개랑, 기 TPU 도마. 아, 이게 도마, 도마도 쓰이는 도마가 있고, 어, 아, 네, TPU. 칼집이 안 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래 거은 수납, 이게 큰망이 조절 가능 어. 다 수납할 수있고야 양념통이랑 도마, 그리고 네. 수납할 수 있는. 어, 좋다. 이게 36,000원이에요. 네, 통? 해서. 어, 싸네. 괜찮다 이거 이것도 지금 usb 같은 거넣수 있고 야 이거 이건 저한테 필요아 이거 아고 여기 도탄카스가 들어가는 네개가좀 들어가요 아 여기에 가스 4개 여기 이제 수납이 좀 이게 12,000원이에요? 가방에 집게 가방이 만2요0 0 0원 아, 그래서 싸다. 이야. 장갑은 저희는 지금 이 네피가 네. 아라미드 소재라고 해서 네. 소방단이나 특수부대 사용되는 그런 내피이고동계용이라고 아, 네. 지금, 지금 저희가 펄을 더떼었어요 아, 열전도율이 엄청 낮거든요. 아, 장작이나 이런 거 바로 만지셔야 되고. 돼저 아, 그렇겠다. 이것도 19,000원. 네. 지금 여기 이 가격에 여기서 20% 할인되는 거예요? 네, 다뗀 가격. 뗀 가격이에요? 그렇죠, 네. 아, 아,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 버킷이라는... 어떻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캠핑용 이불 압축팩입니다. 이불 압축팩이요? 네. 어,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이게 네. 이제... 네. 저희가... 다이소 없을때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이 제품은 그거보다는 3배 정도 더두껍게 만들어져서 네. 아웃도어에서 쓰기 작업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아 네. 어, 압축을 하시고, 네. 롤업을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있어요. 아, 압축을 이제... 한 다음에 롤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닐 네. 수 있게. 네네네. 구성품으로는 네. 네. 네. 네. 저희가 일단 수동 컴프를 하나요 이게 이제 리사이클 패치라고 해서 음. 압축팩에 구멍이 났을때 네, 앞뒤로 네. 붙여서 재사용할 수 네, 있는 네, 패치입니다. 아 이런 것도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있고, 네. 저희가 밸브는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네. 하나는 오픈클로즈 형식으로 되어있는 스마트 밸브인데, 네. 이거는 체중으로 누르셔서 공기를 빼실 수 있는 밸브입니다. 요거는 어, 펌프 밸브인데요. 요고, 요거, 요고로. 네, 요거 저희 아. 수동 펌프도 호환이 되고, 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미니 펌프 아, 5 0 0 0원 같은 예, 예, 것도 예, 예. 호환이 되고, 아. 그 캠핑 펌프들도 아. 같이 호환하시고 예, 사용하실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금액은 어떻게 해요? 아, 금액은 저희가 단품은 현재 16,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음. 요 구성품이 포함된 패키지는 싱글로는 17,000원. 그앞음에두 음. 개가 들어간 커플 패키지는 3만원에 판매하고 음. 있습니다. 야. 이것도 신박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야.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이야, 신기하다, 이거. 블루버킷이라는 업체니까, 이불 만약에 압축팩이 필요하신 분들, C19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갑습니다 버스커즈라는 업체입니다. 제가 선물 받기는 했는데, 아, 유 앞에 이것도 있구나. 우드 양념통, 지금 2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다 써있어서 또 좋네요. 8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스팀팟 보일러란는데니다 무시동이터인 거 같아요. 무시동이터거예요스파디터 무시동 네. 어... 무시동이터. 지금 155만원에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에 지금 엄청. 뜨거운 바람 엄청 나오고 있어요. 예. 뜨거운 바람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는무시동이터고이는무시동이터고 네. 원수모일러도 같이 되거든요. 아, 원수모일러도 같이 되거든요. 원수모일러도 같해주고요 버려지는 배개이 있어요. 약간 350도 되는데요. 엔달피는 높지 않아요. 열량, 근데 이제 온도 높죠. 이거는 회수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가바로 뜨겁지 화장을 입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수모일도 돌리고 있고요. 한번 앉아보세요. 어 뜨끈뜨끈하네, 뜨끈, 뜨끈, 어, 끈 뜨끈뜨끈하네. 베이커스 일로 가고요, 이거 텐트 바깥에. 텐트 안에는 차 안에다가, 이거만 다아이거 텐트 안에. 그럼 어떤 생기냐면, 베이커스가, 나... 예, 공기가 나오죠. 그게 들어갑니다. 어... 텐트 안에 공기를 가열해서, 어, 이구 공기를 가열해 주고, 베이커스는 이로 들어가서 버려지기 때문에 어... 사람한테 완전히 길게 되죠, 어... 그 안전한 거예요. 어... 안전한 무시동이 터 한번 보시려면 스팀팝 보일러 C14 한번 와보십시오. 러브의 날트 밸런스좋습니다저 V바다 미니가 좀 출시가 됐고 이렇게 색상이 굉장히 예쁜 게 많아요. 이런 핑크, 민트 이런 식으로 어, 카키도 있고요. 미니가 출시가 돼가지고 좋고요. 지금 최근에 이거 보니까 난로 테이블 이런 것도 지금 행사 엄청 하네요. 지금 16만원으로 해서 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로 테이블 가운데는 이 가운데 이렇게 이 테이블로 쓸수 있게 가운데 판도 있어가지고 그냥 판으로도 쓰고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시에라 컵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 16만원이면 16만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원래 사이즈의 구이 바다들 이렇게 있고요. 칸데라 랜턴들. 20만 원 실속 풀 패키지 5만 8천 원, 랜턴 워머 6만 8천 7백 원 요런 식시고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운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캠퍼필드고요. 캠퍼필드에서 지금 제라 어, 캠프원 호환되는 그런 사, 어, 패키지 8만 원에 테이블이랑 캠프원까지 해서 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7만 원. 방연번호 139,000원, 제라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냄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뜨거운 것도 올릴 수 있게 14,000원으로 이렇게 이런 세팅되어 있고 미니 의자 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불만 <놀람> 사이터입니다. 옴니 거 같은데요. 옴니 난로 가방, 그리고 팩가방. 가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가방 이런 것도 이런 색상도 이런 것도 컬러풀한 것도 있고요. 쓰레기통,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만원부터 3만원 뭐이 사이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이런 가방들도 많이 쓸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가방들. 이거는 저 워터 자그 가방. 헤어 특가 지금 3만 원에 하고 있대네요. 네. 이것도 꽤 크네요. 어, 블랭킷들도 있고요, 특가 상품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균일가로 버전이 있어요. 그한번 음. 나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르딕 네. 유로라는 그런 붓습니다. 여기는 요거 여기 타월 이쪽 위주로 되어 있고요. 네. 프리미엄 타월이요 아 국내생산이에요 네, 다? 네아아 디자인도 예쁘고 처음에만 빨아주고 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일반 거에 담그는 거이거쁘네 팬티타올, 음. 품질 사이즈 이런 네. 거일반 브리즈워크라는 업체입니다 브리즈워크 지금 여기 보면은 등유통 어, 나, 등유 나, 기름통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기름통 큰게 지금 20m짜리가 3만원 그리고 10m짜리가 2만원 5터짜리가 1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거 같아요 양념통 양념통 이렇게 어,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는 양념통은 세트 구성이 35,000원 그리고 이 가방만은 2만원인 것 같아요 2만원 빈센 메시프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일단 그 침낭들이 좀 있습니다 침낭들 침낭들이 좀 있고 이게 삼계절 침낭 같아요. 지금 2만원부터 해서, 뭐 17,000원, 뭐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마몬, 원, 2만원, 17,0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어, 역시 조금 비싸 보이는 걸또 봤더니, 14만원, 스파이럴, 1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경영체가 지금 2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로우체어 베이징 로우체어, 32,000원, 베이징 로우체어, 원 플러스 원이 59,000원. 5 59 59,000원. 굉장히 저렴하네. 로우체어가 굉장히 저렴하네. 그러면 스르르입니다, 스르르. 스르르, 이게 보면은 이 패키지가, 이 패키지가 지금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침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어, 작동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펼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작동은 전기를 꽂아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분이 대신 누워주십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네. 자동으로 멈추나요? 한 번. 음. 만약에 만약에 저거를 꺼주진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어, 꺼주지 않으면은 음.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모터가 네. 그 20분, 10분 작동량이 있거든요. 그 저절로 꺼지긴 하는데 붙지진 뭐 않아요. 터지진 않아요? 네, 이렇게 아, 앞에 밖에 공기, 안에 공기를 네. 네. 알아서 빼주고 맞춰주는 거아요어 그래요? 아우 <웃음> 되게 빡빡하네. 요 2 4만 4천5백원 더블 원 싱글은 29만4천5백원 이미 29만4천5백원 29만4천5백원 음. 어... 장박할때는 이런거 되게 좋겠어요 예. 자동으로 꺼졌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바이슨 기어스 코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음. 여기에는 나이프 이렇게 있어요 나이프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나이프를 어, 포켓에다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칼인 거죠? 네, 다용도 나이프고요. 키다시 네. 나이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면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외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제 다듬다거나 네. 이제 뭐끈 같은 걸 끊을 때 이럴 때 네.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시크래프트를 하시면은 이제 스파크 이제 불 키우잖아요. 네. 그때 이 나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어떻게 사용하시는 이제 음.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금액은 지금 카몬은 28,000원이고 일반은 네. 23,000원. 네, 일반이 뭐냐면은 이 솔리드 컬러예요. 네. 솔리드 컬러 하나 사시면 솔리드 컬러가 그냥 와요. 그냥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세트인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사면 이렇게 아.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음. 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모를 입혀가지고 이건 추가금이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사운드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에피판이네요 엘피판 <웃음> 이렇게 있고요. 와 이거 에피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웃음> 야 여기 LP판. 지금 여기 LP판도 이렇게 있고요 보셔서 맘마미아 이렇게 있고 보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캔빌리지 D25 붙습니다. 와 이게 뭐야? 방연번호예요네 방연번호에요. 네, 이렇게 이거. 기본으로부터 1단 2단 3단까지 실수요이 갑자기 없런식으로 네. 이렇게 네, 작은 주전자도 오. 올릴 수있어초대형 그리들도 저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자에 앉았을 때최적의 높이로 예, 해서. 이런식으로. 예, 이거, 이거 엄청 많아. 크네. 그리를 올리기 좋겠다. 게식당화력이라서 여러 네. 명이서 고, 고기를 초대한 그리들에 구워 드실 수 이야, 있어요. 이거 네. 그리고 KC 인증마크도 네. 다 받은 안전한 네. 제품이고 네. 생산물 배상 네. 네. 책임보험도 1억원 가입되어 있고요. 근데 불이 네. 모이진 않아요? 불이 모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예. 나오면 쫙 퍼져서 저희가 열정도 화상 그좀 카메라로 촬영한 게 있어요. 스마트 그 어이지를보 삼성은 어, 가운데만 타고 안입잖아 네. 이렇게 칠성이 네. 다 나오는데 같이기지않게 구워주실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불 나오는 거죠? 네, 이것까지 해서 칠성이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거꾸로 아, 결착해서 가스, 가스가 잔량 남았을 때 마지막까지 쓰실 수 있으시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꼈었다가빼는 거구나 이렇게 여전히서 고기 구워먹고 고기탕에 했고 고딩탕에 했고 매운탕 먹었는데 진짜 고기가 탕이질 않아 너무 잘뜩을냈어가스탄가스보다 미소가스 체결하지 네. 네. 도 이거 비탄가스 쓰시려면 여기다가 네. 변환기를 음. 또 따로 챙겨 기념제품이고요.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입니다 여러 이쁜 이런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할로윈 굿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굿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 신일 가스날로 148,000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방도 이렇게 있네요. 가방도. 자, 태성상입니다. 태성상에 붙습니다. 네, 지금 한 장에서 펀딩을 해주시면 이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와디즈 펀딩하고 있나봐요. 네. 아.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니소풍입니다. 아, 네. 미니소품인데조한선우가 네. 네.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아, 조한선별가 아이덤입니다. 네. 조한선 배우. 그래서, 네. 어, 직접 감성불명을 위해서 네. 어, 불에다 갖다 대서 네. 예, 원하는 타겟팅을 하는 수에다가 바람 불어서 네. 그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숯 아, 정리를 아. 하거나 불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젤을 정리하는 타입으로 개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 또 알루미늄 난연수 소재들이 가지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직접 화로에 갖다 대고서 불을 네. 정리하거나 숯 정리하는 부삽이나 부직갱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불을 붙일 때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을 붙이기보다는 불을 정리하거나 불을 좀 활성화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불을 붙이는 것은 이렇게 파이어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파이어스틱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디즈 펀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 지금 시작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합니다. 7일만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오시면 네. 이거 펀딩 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 27,500원인데 하드 케이스입니다. 하드 케이스. 네, 네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이 3단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 그 같은 안에 같은 들어가고. 네, 이렇게 포장. 아,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성상의 그볼소식의그 제품을 저희 연예인 조한선 님이 개발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 연예인 포스가 다릅니다, 다르기는. 야 엄청나요. 캠퍼로 오브 스튜디오, 좋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이런 우드우드 우드 느낌이라 이런 옷들도 약간 탄색,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뒤에 도마, 이런 것들도 핸드메이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금액은 써이지가 않네요. 여기도,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아, 뒷면으로, 아, 뒤에는 도마, 뒷면은 도마로 쓰게 돼. 대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팅하고, 이런 식으로. 옷들도 맞고렇게 감성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드저 감들, 모자도 있고요. 25,000원. 킵, 킵 캠핑 부스입니다. 스탠드 워터저그, 킵 핸디 워터저그, 이런 것도 굉장히 싸게 파네요. 이게 3만 1,000원. 이게 2만 5,900원.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그런 보틀 워터저그 텀블러들이고요. 아, 스포츠 보틀 텀블러. 직결 버너, 이렇게도 있고. 2만 8,900원. 진짜 여기 저렴한 것 같아요. 경량 파운딩 이뭐 어, 황동 파운딩 해버. 이거 15,900원밖에 안 해. 야. 묵직하다. 헤드 배터리, 헤드 랜턴. 이거 폴딩 배턴인가 보다. 이렇게. 우우. 야, 랜턴들 굉장히 많아요. 랜턴들 좋다. 이거 불멍 스피커 랜턴이래. 이야. 7만 9천원, 7만 9천 9백원, 8만원 정도인데 불멍하는 느낌도 들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그렇답니다. 야야 이거 뭐야, 하드탑 테이블 4만 9천 9백원 밖에 안 해. 그래서 흔들리긴 하네, 원래 그러나? 사이드 테이블 2만 1천 9백원. 그리고 이 상판, 폴딩 박스 우드 상판이 5만 2천 9백원. 세트 구성이 6만 9천 9백원. 여기도 약간 지금 우드 폴딩 박스에 이용을 해서 우드 느낌 나게. 여기 이걸 열고 잡고 하면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쭉 폴딩박스 연결을 시켜서 갈수 있는 그런 기어도 있어요. 우드 기어죠. 이거는 계속 연결을 해서 무한으로 확장시켜서갈수 있는 거네요. 이거 하나에 5 3900원 풀세트가 다리랑 상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사실 가, 다른 업체들 그냥 이름값으로 해가지고 십몇만 원씩 하고 2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4 9 9 0 0 원이면 진짜 저렴하고 이런 의자들 이런 것들도 되게 저렴해요. 2 5 9 0 0 원.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팁캠핑도 한번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네. 드베레건 붙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바니 캠핑이랑 같이 나온 것, 것 같아요. 볼초 바니스를 이렇게 기원에도 많이 있죠. 많이 하라는 거잖요그렇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담배 피는거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산타 시리즈도 나오네요 지금처럼 네. 여기가 네. 화에잘 네. 나올 네. 때를주시면 처음 붙실 때는 손에 잘주는게 가장 히터펜 아, 히터펜을 지금 아이정. 여기또 있네요 히터에이 네, 사이즈가 음. 음. 이 어, 드로그 밑으로 나오는구나 음. 음. 색상이 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 음. 위로는 관계 안 오네 아. 현장에 이거는 터를 설치할 필요도 이 저기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조 배터리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220V 전기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보조 배터리는 없 아, 아, 아, 아. 네. 금액, 금액이 네. 어떻게 돼요? 지금 정상가가 439,000원 만 제품인데, 네. 여기 행사가로 398,000원에 만 드리고 있니다 여기서 행사가로 398,000원에. 만 네, 맞습니다. 네. 시르케라는 텐트입니다. 시르케라는 텐트. 명은 혼방 텐트인데, 터널형 네. 텐트예요. 그 앞에 지금 우레탄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폴트파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조금 살려 준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금액이 22파이 6061 알루미늄 이너스킨 200D 면음방 립스탑으로 되어 고 정상 판매가 230만원인데 지금 파이널 시즈 특가로 해서 18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네, 그런 터널형입니다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아, 네. 오. 네. 야, 터널 네. 텐트 오랜만이네.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시르케라고 하고요. 면 텐트예요. 면 엉망 텐트예요. 그래서, 어, 쾌적함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면 텐트니까, 뭐, 감성적인 거는 당연하고. 지금 사이드에도 우레탄 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레탄 옵션이죠. 아니요, 지금은 옵션이 아니라 다 네. 포함해서 네. 1 8 8만원 지금 우레탄, 야,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레탄 다섯 개 포함해서 188만원? 오, 괜찮네. 180만원. 그렇죠, 아, 3일 동안만. 3일 동안만. 아, 원래 230만원인데. 230. 아. 이제 스마 테크에서 IGT가 나왔잖아요. IGT도 이렇게 세팅을 정리해서 이거... 다녀요. 아, 근데 진짜? 근데 가격대 보시면 아. 거의 절반. 아 보통 이 세팅을 하면 이 유닛들 빼고는 아. 한130 정도? 아, 다 포함해서. 네. 근데 지금 예약 판매 행사 때가 68, 68만 원. 68,000원인데 바로 샀다, 진 어, 야, 이거 괜찮다. 네, 이거가. 개, 저도 게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엄마가 이제 식 하고 얘들 네. 건너편에 있잖아. 어. 넘겨줘. 여기. 어, 괜찮네. 그럼 우자 두 개만. 어. 지면, 하나, 이야. 가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와, 괜찮네요. 네. 어, 야, 이것도 좋다. 아, 어, 오마카세 이거. 이런 오마카세 어. 세팅 말고도 그냥 간단하게 콤핑 어. 하나, 멀쩡 콤션 하나 해가지고 그냥 어. 쓸 수도 있러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세팅 해놓은 것 자체가 지금 행사까지 좋을만한. 아, 아, 그렇지. 스노우피크보다 거의 한 3분의 3대... 1아도 아, 아, 아. <웃음> 어, 어, 이너 센꽤 커요. 이너 텐트도 네. 충분히, 4인 가족 충분히 잘수 있고, 네. 5인, 5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네. 이너 텐트도 괜찮네요. 아, 이너 텐트도 괜찮네. 이너텐트는 면 아닌 면이 아닌 거죠 이거? 아 면이 저 면이에요? 네면 아닌 것 같이 느낌이 나네. 와 그래? 오 그러니까 치즈에 나 있는 브랜드 중에 네. 겉에 새기는 면인데 네. 이런 폴리 같은 네.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면으로. 아그래 어. 결로가 거의 없죠? 아 진짜, 진짜 없겠다 네. 이야 좋네. 그리고 지금 출시된 지가 2년 됐는데 음. 장박도 많이 하시고 거의 장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세요 음. 그리고 플라이 안쳐도 어느 정도 방수나 음. 발표도 다른 요 높이도 2m 정도 되고 오랜탄장 네. 그냥 다 탈차 금형도 그그 있잖아요 오리탄창 아닌 것도 있어요? 바깥에 그그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 메시장 스킨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어 밀리터리 좀 위, 위주의 그런 밀리터리 느낌 나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런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탐... 방탄모도 있습니다. 방탄모. 방탄모. 여기 뭐 다이너마이트도 있네요. 여기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야 이런 테이블. 이런 테이블도 있고. M8 그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M8 한번 보시고. 문의를 그쪽으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토르박스 75L, 3만원, 이런 거 막, 토트 박스냐 구매는 카운터로. 그러니까 여기 가서, 구매할 사람은 카운터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지금. 제가 목이 조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유니 프레임입니다. 유니 프레임으로 쓰고요. 이번에 텐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특히나, 특히나 이렇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색상이 굉장히 유니크한 그 그런 색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지피터 카오피 이런 것들 4인 가족 간단하게, 가족, 간단하게 네. 여름 같은 때 앞에다 세팅했을 때,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탱크들 38만 3천 으로 지금 현상도 굉장히, 굉장히 좋고요, 좋고요 가격 여기도 가격최대해투 트룸 트윈이 64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앞에 천원가 이렇게 000. 있고요 좋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 유니 프레임 브레스돔 420tc.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형으로도 쓰시기도 좋고, 뭐 그냥 인너로 이너로 쓰시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두 개,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이쪽으로 메인 폴대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P 텐트. 와, TP 텐트 이거 64만 3천 원이래요. tp 패밀리 600 짜리 6 m 짜리 인가봐요 투폴이라서 어 투폴이라서 가운데 죽는 공간도 없고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아, 위로 이렇게 되고요 음 사실 이쪽에다가 아 이거 괜찮네 야 투폴 때라서 이거 투폴이라서 괜찮다 어, 64만 어 이거 괜찮은데 <웃음> 643,500원. 643,500원. 이거 괜찮네요. 어. 요것도 2 7 3 0 0원 어. 리니프레이. 와. 어. 아, 이거 괜찮다. 이것도 투폴인가요? 설마? 이것도 투폴이네요. 와, 이것도 490짜리. 투폴 513,500원. 어, 유니프레임 TP는 초포리오로도 좋네. 이렇게. 이렇게 속. 튜포리오로도 좋네요. 좋네요. 아, 좋다 좋다. 좋겠다. 좋겠다. 가운데 이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좋네요. 너무 좋네요. 공간이, 공간이 되게, 되게 넓어 보이고 되게. 보이고, 되게. 마운트 리버 굿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네요 지금. 다리 올리는 다리치를푸체어가 지금 3만 원. 푸 레스트 체어 3만 원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7만 9천 원이네요. 세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렴하게 세일을 많이 하네요. 마음 드리 뭐, 야침도 좋죠. 야침도. 15만 원이네요. 15만 원. 어, 이거 되게 짱짱해요. 카모플라지도 있고. 저거는 14만 원. 이게 뭐가 다르지?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랑 두 개는 프레임 차이. 프레임 차이요? 불차기 차이고요. 는 아. 어떤 식으로 원터치로 분리되는 거고요. 아, 네. 아. 이거는, 네, 그래서 에버로 돌려가지고. 아, 돌려서 그거네. 네. 아, 원터치랑 돌리는 거랑 차이네요. 네, 그리고 아. 패킹했을 때의 사이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더 길고요. 네. 그러니까 아. 좀더 접혀가지고 좀더컴팩트 아. 느낌으로. 확실히, 어, 이게, 네. 만원 차이면 이게 낫겠네. 네. 이게, 이 제품이 14만 원. 음, 이게 낫네 워너 테이블 워너 테이블 지금 아, 1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세 판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아 3폴딩 그리고 여기 4폴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로우 모드로 4폴딩이고 이거는 하이 모드로 3폴딩 금액대가 15만 9천원 이거는 13만 9천원 헬로스 부스입니다. 헬로스 부스. 헬로스 지금 이버스, 이거는 못 보던 건데 새로 또 이런 프로그스 쉘터네요. 개구리 쉘터. 약간 개구리같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어, 이런,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개구리 느낌 나는 네, 그런 쉘터, 쉘터. 쉘터래요. 이 랜턴은 뭘까? 요이 랜턴도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한번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버터플라이 타프 48만원. 원 폴로에서 뒤에, 투 폴로에서 뒤에다 세우는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투폴텐트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크리스마스 느낌도 무시나네요. 이 텐트가 태캠님 텐트라고 합니다. 헬리녹스랑 KTM에서 어, 콜라보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면 좋대요 그래서 요 <웃음> 텐트 지금 택켓님거 여기다가 지원 해줘 지원 을 사격을 한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귀엽다 오토바이랑 깔맞춤이 네 테이블 스틸 세트 어 이거 테이블 요즘에 요거 요런 낮은 거 많이 쓰는데 요즘에 긴게 나왔잖아요 긴 거에다가 요즘에 이렇게 연결해서 테이블을 쓸수 있는 이런 게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로 세팅을 하는 그런 세팅도 있습니다. 레이차이크입니다이차이크 부스입니다. 텐트 고카프 단독으로 해가지고 어, 44만 8 0원 20% 할인해가지고 그러네요. 슈퍼 시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플로 이렇게 있고요.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기 메시가또 있네. 메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커플 아니면 솔캠 이쪽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의자들도 많이 있고요. 슈퍼 포레스트 구매 시 슈퍼 우트렌턴증정 아, 프로모션 가격 지금 78만 4천원이라고 합니다. 이건가 봐요. 이 텐트. 와이 텐트 되게 높네 되게 높네요와 이거 텐트네. 슈퍼포레스트 해가지고 A형 쉘터인데 진짜 커요 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인데 680에 3m 3m 3m 3m고 680 엄청 크네요 엄청 커와 NH 빌리지 텐트 544,200원 비싸다 비싸요 이거는 이건 비싸다 슈퍼 노바 텐트래요 이거 슈퍼 노바 텐트 터널 텐트고요 음, 6m 30에 3m 70, 3m 70. 슈퍼노바. 음, 앞에 우레탄 창이 이렇게 있고요. 음에이 어떻게 되나? 슈퍼 노바 아니에요. 슈퍼 랜드예요 어, 슈퍼노바는 네이처 4차, 네이처 그 한국 브랜드에서 새로 런치나 아, 네, 슈퍼노바가 브랜드고 이 텐트 이름은 슈퍼 레인. 아, 브랜드래요또원이 아 슈퍼랜드. 가격인데 음. 3일 동안 110만. 10% 아래돼서 이 가격에 원래 158천원 우레탄까지 같이 아, 들어요. 120만원에? 120만원에 이거까지 우레탄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폴리 재질인데 아, 시르케가 훨씬 난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5저가 아니잖아. 면이 아닌데 그 가격이면 은 비싼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 슈퍼 아이디티 테이블이네요 이거 지금 다 연결이 돼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는 금액이 뭐 18,000원, 22,000원, 34,200원 여기는 뭐 슈퍼 아이디 49,500원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네,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필요하신 그 세팅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알다일드 웨스트 에 지금 텐트들이 여기 조그맣게 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알록스라는 텐트인 것 같고요 이거 어, 폴리 재질인데 메가혼3아 솔로캠용으로 홀잭도 있고 여기다가 야채 하나 놓고 화목만으로 하나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봐요 와 이런 텐트도 있네요 조그만한 텐트 큰 것도 있고요 메가혼 8인용 79만 8천 원이래요 홀책 작업이 다 되어 있다라는 음. 게 좋네. 이것도 홀책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음. 다돔 텐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커플 커플, 커플 커플 텐트로, 텐트로 사용 가능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윈 픽 쉘터 오 네. B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네. 두개 사와가지고 A형 텐트로 네. 이게 3 9 6만6천 원. 여기는 아, 와인드있네요 아, 아, 아니 술은 안돼는 뭐예요? 얘는 저번 위스키고요 네. 얘는 위스키 베이스에 시나몬 향이랑 맛을 첨가했다는 리큐브예요 음,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일드와일드웨스트 매장에 오셔서 시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화목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52만 엑스스토보 52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큰 장작들이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이것도 사이드 뷰 여기는 사이드에 불멍창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요 양쪽에 네, 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터는 홀제키트가 39,000원 하대기어하대기어 좋습니다 G5 루프플라이 G 기어 화이트 수완 G5고요. 국가부 특별 가가 지금 158만 4천 원. 그리고 루프 플라이가 22만 8천 원. 원래 여기에다가 루프 플라이를 또 씌울 수 있는 거를 주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다가 어 원래 이런 아이보리 색깔에다가 루프 플라이를 씌울 수 있는 거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지금 노색깔 그리고 겉에는 요즘 카키 색깔이 유명, 유행하다 보니까 카키 색깔 루프 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씌워 가지고 할수 있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요는 이런 아이언 판이 유행하다 보니까 다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볼수 있겠네요. 네. 내년에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드 기어 터널형 텐트, 터널형 텐트 이렇게 있고요. G 파이트 기어 G 수완 6. 이그 같은 경우에는 텐트 3m, 6m, 52m. 무게가 39.3, 40kg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폴리에요. 이거는 이너쪽끼가 폴리에요. 앞에 우레탄창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양옆은 우레탄창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기업벨 서드 에디션. 300 사이즈 71만원. 400 사이즈 80만원. 500 사이즈 88만 9천원. G5 전용 커넥터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G5에다가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다른 텐트랑 연결을 이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어,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이렇게 어, 볼대랑 이렇게 볼대랑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체결을 하네요. 전용 커넥터가 35만 1천 원. 어, 두 칸이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게 지금 2층 텐트예요. 세계 최초로 <웃음> 2층 텐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1층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의자라든지 해먹 같은 거 달아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2층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층 침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2층 텐트라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면 어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4면 어닝도 되고.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거 패킹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프레임이 적었을 네. 경 가방 안에 들어갑니다. 저 가방에? 네. 저 위에 매트가 네. 저 PVC, 방방의 소재라 네. 마열해서. 어. 어. 수... 저게 요거요 네, 여기. 아... 이게 판이 아니고. 아, 여기? 이게 특허 기술이에요. 아... 금액은 어떻게 돼요? 면험광이고요면험광은 200만원, 폴리는 180. 검정이 폴리예요. 아, 폴리는 180, 음. 면험방은 200. 그래서 폴레에서 설치하는데, 탱트 설치하는데 다 합쳐서 납작 혼자서 시는 거예요. 요게 폴리인데 180. 신기하트가 지금 다리가 긴 거잖아요. 짧은 걸로 이렇게 꽂으면 낮을 일 되는 거예요 어, 어. 낮은 위치도 되고, 큰, 높은 위치도 되고. 신기하네. 우와. 선배님들, 일단, 목소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예전에 나왔던 그런 부스들은 좀 스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카키 그리고 아이언 스탠리스 제품들이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오프를 했다 보니까 좀 어, 할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거기 나와 보셔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목소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짱캠핑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관람은 어떻게? 짠나게짬빠